스터닝 오늘은 미국의 아, 광복절인 폴트 줄라이고요. 저는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얼굴이 좀 그렇거든요. 얼굴, 얼굴 이렇게 가리고 얘기할게요. <웃음> 아무튼 오늘 친구들이랑 다 같이 바다에 갔다가 원래 폴트 줄라에 는 밤에 불꽃놀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러 저녁까지 바다에 있을 예정입니다. 어, 엔조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엔조는 머리를 짜러 갈 거고 저는 어, 아침 운동을 하러 갈겁니다. 40, 40분만 뛰고 그리고 와서 준비하고 가면 딱될것 같아요. Let's go! 저는 뛰러 갑니다. 저희 집 옆에 있는 거 발견한 거거든요? 엄청 예쁘죠? 이렇게 생겼어요. 매일 나오려고 노력은 하는데 시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매일은 못 나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점이 아니고 여드름 난걸짜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아무튼 이제 빨리 샤워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준비 같이 해볼까요? 샤워하는 동안 커피 식을 라고 이렇게 내려놓고 가서 샤워하고 오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는 샤워를 하고 나왔고요 걱정하세요 샤워가만 입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저번 영상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제가 머리를 완전 단발로 잘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레이어드도 좀 넣고 그리고 커튼뱅도 내가지고 이 굉장히 머리가 관리하기 힘들더라고요 저 원래 드라이기도 안 하는데 관리를 해줘야 돼가지고 일단 이거 팩을 좀 하고 참외를 먹으면서 아니 좀 스며들었다 싶으면 이제 그때 머리를 한번 해볼게요 화장하기 전에 그리고 저는 이 참외를 한국 마트에서 사왔는데 저는 씨를 안 먹기 때문에 이렇게 씨를 다 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화장을 안 해서 차에서 할 거예요. 차에서 화장을 할 거고, 너무 더워요. 밖에 지금 8 2디그리스 아, 진짜 겠습니다 아, 밖에 너무 예쁘죠. 완전 미국... 진짜 너무 예뻐! Last one t h e e y o d o w d o w down, down, d o w m down, down, down, d o i n down, down, e w n down, d o y n down, down, down, down, d e n d e w i d o w o u s o n o w n d o o w o w n d o w o n d o o w n o w o w n d o e w o o o d n Enjoy, oh. you guys. You guys have had empanada before, right? Yeah. These are people usually mm. just have handful it. Mm. Oh. Mmm. Mmm. Mmm. Mmm. Mm. Mm. Mm. Mm. Oh my, mm. my god. Of course, ceviche. Mmm. Calamari. Ceviche. We need to t r o Spanish f o o Mm -hmm. Bro, you got a great dish. Mm -hmm. Isn't nice? Not sharing. What's your n a m a f a t e f a c s Plantain is like banana, but it's like a different type. Mm -hmm. it's, usually you eat it with a lot of other foods on the side. Mm. It's, I love it, bro. It's, They're good. Yeah. When you eat Dominican food, that's what you eat as well. Mm. <laughs> mm. <laughs> it's, yummy. Mm, it's delicious. Mm. Good choice. Though. Honestly, all of you guys good choices. I think it was. I think it was about 250 2 i 0 w i h a t about you? No, 200 200? Sure. 350? Oh, I'm gonna say that 350 350? I h n e d I h r e e h u n d r e i y t h r e n i t y i o u s t i Include i tax or include tax everything. Yeah. The total price. No tips. 200? h u n d r e i 380? Yeah, we drank a lot. Oh, well, what about you? Oh, that's true. Yeah. Drink it. Come. Drink 330. 330? Oh. Alright. l <laughs> I won this game. <laughs> I I think so too. b r o I drank two, like, 380? you know, I ate one lemon and one coke already. Well, oh, cool, cool. <gasps> three. Four? What? How much is it? Thir oh. Oh. oh. What? what? Oh. How much is it? 238. What? Oh, that's no. so cheap! Let's extra order it. <laughs> <laughs> ah! That's not... That's... Yay! Mean. <laughs> uh, um, oh! This is 7-8. It should f i t y o e This is the big one. Yeah. This is i k e big one. All the same others. This is to get anything else. That's it for you? My hero, okay. Is that e a t I l k i pretty o l w i o e y 아 아니 제 남자친구랑 제 남자친구 저기까지 가가지고 저러고 있네요. 안추나봐요물 엄청 차갑거든요. 언니 오빠 사진 찍어잖아요 What's so matter? Who's matter? 아 이거 동영상. 어우 응. 시원해. <웃음> 들어 가네. Oh o t make it I gotta say it twice, it ain't my fault. Every little thing got a price, that's what I thought, that's what they t a u g h t Yeah, I'm g a take my chance to lie, drop. Mm -hmm. You know this ain't the time for the two of us. Oh, I ain't got space to be thinking about. Oh, you know, Doug, I'm not thinking, me and you. I yeah, guess it's over. Feeling. It was a rainbow, but it was sinking. Oh, m a God. 터지는게 별로 없어가지고 저 뒤쪽에서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그래가지고 저 뒤쪽으로 좀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와 저기 계속 진다 I've been attached, just looking out. We move so fast, was moving south. My secret sauce, moving in and out. Miss how you gloss that pretty mouth. h a t o o n t h a w h a t do you want to What do you n d Music. Oh, m god! I'm going to e a I'm going to eat. going to eat. I'm going to eat. I'm going to eat. I'm going to eat. I'm g o n g to eat. I'm going to a t o to e a I'm going to a t o n t e a I'm going to e t o t eat. I'm going to a t o to e a I'm going to a t o n t e a I'm going to e t o to e a I'm going to eat. o t eat. I'm going to a t o n t eat. I'm going to t o t e a I'm going to e t o n g to e a I'm going to t o to eat. I'm going to eat. o 멍동이 문을 닫아가지고 다른 데도 가보고 했는데 그냥 다문 거의 다 닫고 뭐 부엌도 이미 문을 닫았다고 해가지고 음식도 못 먹고 그래서 그냥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씻고 좀 자야 될것같아 오늘 너무 많은 걸 했더니 피곤해 죽겠어. 그래서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t h t time for the two of us Ooh, I ain't got space To be thinking about you Close that, love it when you toss it back Love it when you toss it back